대박! 다리 달달 떨렸어요 와 여기 운동할 때 대박이었어요 미친 자극 하트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단호원의 제시 최대연입니다 오늘 같이 해볼 운동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위를 한 번에 끝내버릴 수 있는 올인와 전신 40분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서 아 오늘 운동 뭐 해야 되지? 하면서 뭐팔 운동, 뭐 허벅지 운동 이렇게 부위별로 막 플레이리스트 만들고 이렇게 하기도 너무 귀찮으시죠? 첫느라 끝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운동은 이것만 하면 되는 진짜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거 하나면 오늘 운동 끝! 할수 있는 올인원 운동이에요 40분이니까 부담도 없고 이거 한달 동안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면 내가 옷 입었을 때 약간 불편하게 울룩불룩 튀어나오는 살들 각자 고민하고 있는 그부위들 살들이 정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싹 정리! 이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한 달만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올인원는 운동 하루 40분 동안 저희랑 같이 매일매일 해봐요 한달 동안 꾸준히 하면서 댓글로 인증해주세요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 고. 워밍업부터 시작할게요. 어깨너비로 서서 내 어깨와 목을 쭉 펴주세요. 하늘을 보고 다시 웅크렸다가 다시 하늘보기 후 웅크렸다가 어깨를 최대한 쭉펴세요후 웅크릴 때는 내 뒤쪽 목이 쭉 펴지도록 목이랑 어깨를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이에요. 올라갈 땐 시선은 천장 웅크릴 땐 바닥 아주 잘하셨어요 다음 동작은 지금보다 어깨 너비 1.5배로 다리를 벌려주시고요 와이드 스쿼트를 하면서 어깨를 모으고 쭉 하늘로 팔을 뻗는 자세예요 나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쭉 팔을 뻗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올라갈 때는 발등을 바깥쪽으로 쭉, 쭉 뻗어주세요. 그래서 발끝 포인트 해서 후, 올라갈 때 내쉬고 내려갈 때 들이쉬고 후, 마지막 하나 후, 잘하셨어요. 다음 동작은 팔을 양쪽으로 쭉 하고 내 왼손을 오른쪽 발끝에 터치하고 다시 올라와서 터치. 하나, 둘. 풍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팔, 다리 최대한 편 상태에서 발끝 터치해요 발끝 터치할 때내 골반은 삐뚤어지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있어야 돼요. 정면을 바라봐주세요. 터치할때 내쉬기 있고 하나, 둘셋넷 다음 동작은 왼손으로 오른쪽 발끝 터치하는데 오른쪽 무릎을 굽혀주시면 돼요 반대쪽으로도 해주세요 시작할게요 하나 둘셋 이때 주의할 거는 내 발끝이 45도를 보고 있으면 무릎이 아파요 꼭 11자 앞쪽을 봐주세요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허벅지 안쪽이 자극이 되고 시원하게 풀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셋. 셋둘 하나 잘하셨어요. 이번 동작은 다리를 모아서 여기 허들 있다고 생각하고 왼쪽 다리부터 풀었다, 돌아왔다, 풀었다, 돌아왔다. 이렇게 반복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이 동작 하실 때 마찬가지로 골반이 앞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옆으로 삐뚤어지거나 이렇게 삐뚤어지면 안 되고 앞으로 대신에 이렇게 하면서 무릎은 최대한 위로 올려주세요. 허드를 넘어야 돼요. 무릎을 더 올려주세요. 하나 다음 동작은 내 뒤꿈치가 내 엉덩이에 닿을 때까지 팔짝팔짝팔짝 발짝 팔짝 팔짝 팔짝 뛰어진 동작이에요. 시작! 이렇게. <웃음> 허리 세우고 굽어지지 않아요. 어깨 펴시고 가볍게 팔짝팔짝. 팔짝. 뒤꿈치로 내 허벅지 터치해주세요. 마지막, 셋, 둘, 하나 이제 어깨 너비 1.5배 정도로 서서 내가 허리에 손 잡고 몸통을 시계방향으로 한번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려줄게요 하나 이 동작은 내 네, 허벅지 뒤쪽, 뒤쪽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허리를 덮 펴주세요 후. 후. 마지막 한 번만 더 갔다 올게요. 후. 후. 그만. 이번엔 팔 운동인데요. 먼저 두팔 앞으로 쭉. 상태에서 팔을 은 자로 굽혀주세요. 이때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신경쓰면서 해주세요. 준비, 시. 앞으로 폈다가 쭉 이두박근과 등 라인 전체에 자극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가지고 올때 호흡을 후 뱉어주세요 후후 후. 되게 쉬워보이는 동작인데 팔이 덜덜덜 떨릴 수 있어요 계속 그 자극을 놓치지 마시고 호흡도 유지 후후세개더 하나 둘셋 다시 정면 보고 그 다음 동작은 팔을 쭉 펴고 앞으로 돌릴게요 준비 시작 돌릴 때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 그래서 앞으로 원을 작게 계속 그려주세요 어깨에는 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깨는 내리기 후 호흡. 호흡은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팔 내려가지 않도록 팔목은 몸쪽으로 쭉 펴주세요 세개더 하나 둘셋 이번엔 반대로 돌려볼게요 준비 시작 똑같이 어깨에 힘 들어가지 않도록 집중해주세요 몸 정면 손목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어깨힘은 뺀다는 생각으로 돌려줄게요 뒤쪽으로 마지막 세개 하나 둘셋 이번에는 양손에 공이 있다는 듯이 쓰다듬어 줄게요 계속 팔에 자극이 갈 거예요 이 자극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팔뚝이 라인 다듬어지는 중입니다 어깨에 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깨 힘은 계속 빼기 팔 떨어지지 않도록 팔 떨어지지 않도록 어깨 힘 빼기 정면 보호 3 2 1 그만 그 다음 동작은 상체 앞에 팔 두고 시작할게요 준비 시작! 양쪽으로 쭉 밀어주세요 친구들, 싸운 친구들을 말리듯이 오 이때 환한 승모도 차분히 내려주세요 상체는 계속 고정 상태에서 팔만 움직입니다 턱은 당겨주시고 승모에 힘이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승모 힘을 계속 뺀다는 생각으로 어깨를 최대한 낮춰주세요 후 호흡은 밀때 후후세개더 할게요 하나, 둘, 셋! 그만! 그 다음 동작은 손 앞으로 모아서 위로 쭉 올려줄게요 시작! 위로 올릴 때 양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집중해주세요 단호 언니처럼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신체 나이가 아주 훌륭하십니다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려주세요 양손은 떨어지지 않도록 이 동작을 할때 배가 이렇게 내밀어질 수 있어요 배는 최대한 고정 오로지 상체만 움직여주세요 3 2 1 그만 그 다음 동작은 약간 상체 앞으로 숙이고 팔 뒤쪽으로 보내고 시작할게요 준비 시작 이때 3도 운동을 하는 건데요 척추 기립근이 쭉 펴질 수 있도록 집중해주세요 척추가 휘지 않도록 상체 고정하고 팔만 움직입니다 뒤쪽으로 쭉쭉 밀어주세요. 로켓처럼. 파닥파닥 하듯이 쭉 올려주세요. 척추 라인 예쁘게 펴주세요. 허리 라인까지 예뻐지는 동작이니까 멈추지 않고 할게요. 마지막 세 개.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동일한 자세에서 뒤쪽으로 팔을 모아줄게요. 준비, 시, 작. 삼두 그리고 척추 라인 유지한 상태에서 겨드랑이까지 정리해줄게요 겨드랑이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 동작 쉬지 않고 끝까지 해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후후후후 후, 후, 후, 파닥파닥 상체에 절대 숙여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두손 마주치듯이 유지해주세요 3 2 1 그만! 다리는 어깨 두배 넓이로 좀 넓게 벌려서 와이드 스쿼트 할 건데요. 와이드 스쿼트 완전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바운스. 바운스 해줄게요. 후, 후. 호흡을 멈추지 말고 좀 참고 있으면 안 돼요. 숨을 계속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팔을 양쪽으로 뻗으면 조금 더 다세 균형을 잡기가 편해져요.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주셔도 돼요. 내 무릎이 향해 있는 방향이랑 내 발끝이 향해 있는 방향이 같아야지 이렇게 되어 있거나 너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리 아프거나 무릎에 무리가 올수 있어요 마지막 후후후 후, 후. 그만 이번에는 같은 동작을 왼쪽 발등 세워서 다시 해볼게요 시작 후후후 후, 후. 이거 하실 때배에힘축 늘어뜨리고 있으면 안 돼요. 배도 힘꽉 자극해 주시고 계속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계속 내 발등을 바깥쪽으로 밀어주세요. 후후 지금쯤 허벅지가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한이 일만. 반대편 시작 하나, 둘, 셋 호흡은 고르게 <웃음> 우아하게 어깨가 너무 내려가면 안 돼요 어깨 세워주시고 허리 세워주시고 어깨 쫙 펴주세요 날개뼈 시원하게 펴주세요 네, 내 네, 상체가 상하로 바운스 할수 있게 세개먼더 할게요. 세, 둘, 하나. 다음 동작은 사이드 레그 레이즈인데요. 일단 일자로 다시 발을 모아서서 90도로 올라갈게요. 너무 힘드신 분들은 90도까지 올리기보다는 자세 균형을 잡으면서 45도만 올려 주실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후, 후. 후. 올릴 때 내쉬어주세요 후, 후. 상체가 기울어지거나 하지 않게 상체는 꼿꼿하게 정면 바라봐주시고 이제도 마찬가지로 내 골반이 이거 억지로 들어올리려고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게 골반은 무조건 정면을 봐주세요 둘 하나, 반대쪽 하나 둘 여섯 후내배 네, 한번 만져보세요 배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힘 들어가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집중해주세요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면 내가 입고 싶었던 정말 예쁜 청바지 입을 수 있어요 3 2 1마 등 운동 시작할게요 Y 그리고 T 되도록 준비 시작 Y T 등 운동이기 때문에 등을 최대한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계속 반복할게요 거북목 심하신 분들은 틈틈이 이 동작 많이 해주시면 엄청 많이 개선되실 거예요 등쭉 조여주세요 Y T 호흡은 내밀 때 천천히 후 뱉게요. 후둘 하나 그만 이번에 앉아서 옆구리 자극 해볼게요. 앉은 상태에서 발은 쭉 뻗어주세요. 상체 피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해볼까요? 내릴 때 최대한 몸이 고정될 수 있도록 코어와 옆구리 전부 집중해주세요. 상체는 수평선 팔이 그대로 유지되듯이 옆구리에만 자극할게요 쭉 폈다가 올라올 때 힘줍니다 올라올 때 옆구리 힘 코어의 힘을 빼지 마세요 셋둘 하나 반대쪽 진행해볼게요 포인트 발 시작 올라올 때 옆구리에 힘쭉 폈다가 올라오는 힘에 같이 옆구리에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몸통 흔들리지 않도록 허벅지에도 힘 주시고 코 최대한 집중해주세요 옆구리 집중 마지막 3개 더3힘 2 1그 다음 동작 해볼게요 엎드린 상태에서 등 라인 제일 예뻐지게 하는 동작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준비 시작 쭉후흡 팔꿈치를 아래로 내리듯이 등에 최대한 힘 줄게요 척추에는 아래쪽 부분에 훨씬 많은 자극이 갈 거예요 그 자극을 최대한 집중해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후, 팔꿈치 아래로 내리듯이 3 2 1 그만 다음 동작 힙 브릿지 동작 해볼게요. 엎드린 상태에서 뒤꿈치를 바닥으로 밀듯이 올릴게요. 준비 시작 자쭉 골반이 바로 천장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쭉 밀어 올려주세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배만 내밀게 되시는데 힙 브릿지는 엉덩이에 자극이 많이 가는 동작이기 때문에 최대 올릴 때 엉덩이를 많이 올리고 그만큼 엉덩이의 힘도 양쪽으로 집중해 줄게요 쭉 집중 골반이 계속 위를 향하도록 3 2 1 축하했습니다 딱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만 차오면 돼그 고비만 차오면 돼 나도 힘들었어 어, 어, 되게 잘하더라고 나 힘들었어 요즘 되게 잘해요 이거. 아 추천 다리가 달달달 떨렸어 정말 여기 나온 운동들이 제가 유튜브에서 했던 모든 국내외 운동들 중에서 제일 효과 좋고 좀.. 그래서 와, 효과 대박일 것 같아요 다음 운동은 뱃살 타파하는 복부 운동입니다 복부 운동하면 복부랑 연관어 있는 골반 쪽, 허벅지 앞쪽까지 자극이 오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라인을 예쁘게 다듬을 수 있어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선 완전히 누운 상태에서 시작할게요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엉덩이 밑으로 깔고 다리 90도로 올려주세요. 다리를 내렸다가 올려줍니다. 계속 오른쪽 다리만 올렸다 내릴 거예요. 후 내릴 때숨 내쉬고 후후내 무릎은 최대한 펴주세요. 후후후후 후. 후. 후. 후. 후. 후. 세 개만 더 해볼게요. 둘 하나 이제 반대쪽 갈게요. 다시 두 다리 90도 올린 다음에 오른쪽 다리 여기다가 밀기 여기. 꾹 다리를 내릴 때 배에 힘을 끝까지 주셔야 다리가 툭 떨어지지 않고 엎실수 있어요. 무릎은 최대한 펴주세요. 쭉 예쁜 호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후내 다리를 최대한 뻣뻣하게 펴주세요. 세 개만 더 해볼게요. 셋둘 하나 너무 잘하셨어요. 두 번째 동작은 무릎을 90도 꺾고 날개뼈 정도까지만 살짝 내 상체를 들고 손을 파닥파닥 파닥 해볼게요. 파닥파닥 파닥. 후, 후, 후. 이 40분 운동은 저희가 구성할 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동작과 조금 수월하게 할수 있는 동작을 번갈아서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하다가 아씨, 때려쳐!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운동은 조금은 쉬어갈수 있는 동작이에요.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좀더 상체를 내리셔도 됩니다. 마지막 하나! 끝. 잘하셨어요. 복근 운동 마지막 동작이에요. 손깍지 머리 뒤로 끼시고 내 손끝으로 이발 뒤꿈치 터치해주시는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올게요. 하나, 둘, 셋, 넷.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내 손끝을 더 끝까지 밀어넣어보세요. 후, 후. 터치할 때 내쉬기. 후. 호흡 꼭 챙겨주세요. 후후후후후후둘 하나 반대편도 똑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후후후후후 후, 후, 후. 옆구리까지도 잘 다듬어질 수 있는 동작이에요. 후후세 개만 더후후후 후, 후. 그만 하체 운동 해볼게요. 월 스커트 벽에 체를 살짝 기대서 진행할게요. 준비, 시작. 멀스쿠터 할 때는 벽은 거들뿐. 최대한 하체의 힘 집중해 주세요. 이 상태도 상체 상태 세우고 코어에 계속 집중할게요. 사실 이렇게 버티는 동작이 훨씬 더 하체에 더 좋은 근력이 됩니다. 내린 상태에서 유지해 줄게요. 계속 버틸게요. 발끝 넘지 않도록 등에 너무 많이 힘 기대지 않도록 3 2 1 그만 바로 이어서 스쿼트 바운스 해줄게요 스쿼트 자세에서 위아래로 준비 시작 무릎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집중 이 자세에서도 무릎이 발끝 넘지 않습니다 상추 최대한 세워주세요 엉덩이 뒷부분과 코어에 계속 계속 힘 집중합니다. 어깨에 힘 빼고 허벅지 전체와 엉덩이에힘 집중해주세요. 마지막 5초! 5 4 3 2 1 그만! 뭉쳐진 하체 조금 풀어줄게요. 뒤쪽으로 싹 당겨줄게요. 쭉 천천히 당기고 반대쪽 자. 네, 인사이드 런지 허벅지 안쪽 자극하는 운동으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인사이드 런지 할 때는 무릎이 최대한 정면을 볼수 있도록 해주세요 뒷발만 사이드로 움직입니다 이제 앉을 때 허벅지 안쪽이 계속 해서 자극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체도 정면! 무릎이 방향에 따라 잘려가지 않도록 최대한 무릎 방향에 집중해주세요 내릴 때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사이드에 계속 계속 잡착됩니다두개더 하나 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핏탈리는데최고봉인 엉덩이 운동들 진짜 효과적인 것만 모았으니까 바로 시작해볼게요 옆으로 누워서 시작할 건데요 다리를 쭉 뻗고, 팔도 쭉 뻗고 다른 쪽 손으로는 내 가슴 앞에 딱 지지를 해주시고 위에 있는 다리부터 45도 올릴게요 후후후 후, 후. 많이 해보신 동작일 텐데 이 동작이 사실은 정말 효과가 좋아요 이 운동하고 난 다음에 샤워할 때 보면은 내 옆쪽 이 라인이 싹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후후 후. 무릎은 일관되게 쭉 펴주시고요. 후, 후, 후, 후. 세 개만 더. 둘, 셋. 그만. 이번에는 다리를 앞쪽으로 돌리는 거 해볼게요. 후, 후, 힘드신 분들은 조그맣게 원을 그리세요. 네, 엄지 발가락으로 조금은 원을 그리신다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적응이 되면 원의 크기를 조금씩 키워주세요. 후, 후. 삐뚤삐뚤 못생긴 원 말고 예쁜 동그란 원을 그려보세요. 후, 후, 후. 세 개만 더. 나 그만. 잘하셨어요. 이번엔 뒤쪽으로 원을 그려볼 거예요. 뒤쪽으로. 동그란 원. 후- 후- 후- 후- 이 원을 그린다고 해서 내 골반이 앞뒤로 흔들흔들 너무 많이 흔들리면 안 돼요 다리로 그리는 거예요 무릎을 쫙 펴주시고 손으로 가슴 앞에 지지해주시고 내 발끝에 스케치북 있다 생각하고 스케치북 위에다가 동그랗고 삐뚤빼뚤하지 않은 원을 그려주세요 두 개만 더 그만 하셨어요 이번엔 반대다리 가볼게요. 손쭉 펴고 머리 밀고 다른 손으로 가슴 앞에 지지하고 다리 올리기 45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골반에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보는 게 아니라 한눈 팔지 말고 앞에 정면을 보세요. 이 동작 정말 효과 좋은 동작이에요 보기에는 그렇게 움직임이 커 보이지 않아도 굉장한 절도와 근력을 요구하는 정말 효과 짱인 운동입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그만. 이번에는 다리로 예쁜 동그라미 그리기 앞쪽으로 넘겨서 원을 그려주세요 시작 처음에는 원을 작게 그려주세요 원을 그리기가 너무 힘들다, 어, 자꾸 몸이 무너진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다리를 살짝 접어서 돌리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원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원 예쁘게 그려지고 있나요? 세 개만 더 그릴게요. 둘, 하나. 자 이번에는 원 뒤로 넘겨서 그리기 시작. 후, 천천히 해주세요. 자세를 좀더 안정적으로 잡으려면 지탱하고 있는 팔을 좀더 앞쪽으로 어, 지지해주셔도 괜찮아요. 원 그리기, 발끝에 스케치북 있어요. 스케치북에다가 동그랗고 예쁜 원, 작아도 괜찮아요. 천천히 그려도 괜찮아요. 후, 이 동작하면 내 네, 옆쪽 라인 승마살 부분 정말 깨끗하게 예쁘게 정리될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 그만 힙 운동의 마지막 동작이에요 우리가 힙 옆쪽을 깎아줬기 때문에 360도로 힙을 예쁘게 조각을 할 거니까요 이번엔 뒤쪽으로 다리를 올려줄게요 오른쪽 다리부터 시작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그래서 손 위에 이마 대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릎은 쭉 펴주세요 발끝에다가 힘을 집중하고 이 발끝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 다리 들어 올리는 힘은 다리 힘으로 올리는 게 아니에요 힙을 쥐어 짜면서 내 힙에 행조 있다고 생각하고 쥐어 짜면서 다리 들어 올려주세요 둘 하나 그만 반대편, 바로 올라갈게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힙 라인만 정리가 돼도 내몸 전체에서 차지하는 라인이 정말 예뻐져요. 아. 너무 무리해서 높이 들다가 몸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금 낮게 들어 올리셔도 괜찮아요. 탄탄하고 예쁜 힙라인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그만 이제 쿨다운입니다 앉아서 진행할게요 뒤꿈치 바닥에 대고 한쪽 다리 앞으로 이 상태에서 쭉 늘려줄게요 종아리 뒤쪽부터 허벅지 뒤쪽까지 쭉 시원해지는 느낌으로 이번에 무릎을 다시 살려서 허벅지 앞쪽 늘릴게요 쭉 천천히 하체 부종이신 분들도 이 동작 하시면 엄청 시원하실 거예요 다시 종아리 뒤쪽 정말 가장 좋아하는 동작입니다 다시 허벅지 앞쪽 천천히 늘릴게요 마지막 한번더쭉 종아리 뒤쪽 네, 반대쪽 해볼게요 다리 앞으로 내밀고 천천히 내려갈게요 종아리 뒤쪽부터 허벅지 끝까지 쭉 시원하게 늘린다는 느낌으로 무릎 굽혀서 반대쪽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할게요 너무 시원하지 않으세요? 다시 종아리 뒤쪽 쭉 천천히 쭉늘리고 다시 허벅지 아 허벅지 앞쪽 마지막 한번더쭉 늘리, 늘리고 끝낼게요 그만. 그 다음 동작은 다운독입니다. 테이블 자세에서 두 다리를 쭉 펴줍니다. 최대한 뒤꿈치를 바닥으로 붙이고 양손으로 어깨 내려줄게요. 쭉 천천히 어깨를 최대한 바닥으로 내린다는 상태로 그리고 뒤꿈치를 바닥으로 붙이면서 뒤쪽 다리 라인이 쭉 이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쭉, 호흡하면서, 후, 숨 내뱉을게요. 5, 4, 3, 2, 1. 그만. 다시 테이블 자세. 그 다음, 왼쪽 다리를 앞으로 굽힐게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 내려갈게요. 고관절이 다 풀리듯이 쭉 상체를 내려주세요 가능한 분들은 이마가 바닥에 닿을 수 있을 정도까지 내려주셔도 좋아요 우리 오늘 골반 많이 썼잖아요 이 골반의 뭉친 피로를 싹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천천히 쭉쭉 몸을 눌러주세요 차분하게 5 4 3 2 반대쪽 해볼게요. 반대쪽. 다리 굽히고 상체 천천히 내립니다. 처음에 내릴 때는 골반이 뻑짝지근는 느낌이 들지만 자세를 유지할수록 편한 안 느낌이 드실 거예요. 상체 최대한 바닥으로 눌러주면서 깊게 호흡할게요. 후. 만약에 너무 고관절이 아픈 분들은 상체를 약간 세우셔도 돼요. 스트레칭 된다는 느낌으로 진행할게요. 골반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5 4 3 2 1 그만! 다시 자세 돌아와서 이번에는 척추 쪽에 뭉친 근육 풀어볼까요? 척추를 쭉 늘려주는 동작입니다. 이때 어깨나 척추가 좀 아프신 분들은 얼굴 바로 옆에 손을 댄 상태로 천천히 상체 쭉 위로 올려줄게요. 쭉 허리 이완시킨 상태에서 천천히 왼쪽 다시 정면 반대쪽 이 동작할 때 절대 빠르지 않게 천천히 유지해주세요. 최대한 세웁니다 쇄골이 정면 볼수 있도록 5 4 3 2 1 그만 그 다음 동작은 천장 보고 누워줄게요 누운 상태에서 양팔은 T자가 되도록 쭉 양쪽으로 펴주시고 다리는 굽혀줍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갈게요 천천히 시선은 반대쪽 쭉 어깨가 최대한 바닥과 붙어있게 해주세요. 상체와 몸 전체 바닥을 천천히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허리를 꺾지 않도록 조이해주세요. 호흡은 천천히 내뱉습니다. 네, 5 4 3 천천히 돌아서 반대쪽 진행해볼게요 반대쪽으로 발이 넘기고 상체 시선 반대쪽 이때도 어깨 올라가 있는 거 바닥으로 천천히 내릴게요 호흡 깊게 합니다 최대한 몸 전체를 바닥으로 눌러주세요 호흡 다시 한번 깊게 쭉 눌러줍니다 그래도 최대한 바닥과 가깝게 5 4 3 2 1 돌아올게요 자, 마지막 쿨다운 해볼게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아기 자세 무릎 굽힌 상태에서 상체 앞으로 쭉 천천히 낮춰줄게요 호흡 깊게 할수록 바닥으로 숨, 몸에 들어가듯이 이마는 이만한... 바닥으로 밀려주세요 마지막 마무리일 만큼 오늘 운동했던 거 기억하면서 천천히 호흡 끝까지 유지합니다 40분 동안 수고한 내 몸한테 수고했어 수고했어 토닥토닥 해주듯이 오늘 가장 또 많이 사용한 어깨 바닥으로 척 내려줄게요 이완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40분 동안 이 운동을 하신 건 대단하신 거예요 매일매일 하면서 이 운동할 때마다 내가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계속 계속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스트레칭까지 천천히 해주셔야 운동이 완벽하게 끝납니다 음 잘할게요 오늘 운동이 끝났습니다 끝 40분 전신 올인원 운동 어떠셨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40분 운동을 다 따라 하신 분이겠죠?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어쩜 이렇게 대단한지 정말 너무 잘했어요 앞으로도 뭐 할지, 어떤 운동 할지, 얼마나 오래 해야 될지 이런 거 고민,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운동으로만 같이 한번 시작해봐요! 혹시 이번에 했던 운동이 너무 힘들어서 몸에 무리가 오거나 좀 많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고독한 유산소 운동으로 처음에 시작하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더 난이도 운동 추천해드릴게요. 그러면 좋아요, 댓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번 운동도 같이 해요. 안녕! 안녕!